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.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. 다시 한번 시작될 그 거대한 모험. 9월 8일 대양 위대한 항해 신규 서버 오픈 검은 사막 모바일.